우리가 숫자만 보면, 18만 8천 개를 예상했는데, 51만 7천 개가 나왔다. 뜨악이다. 자, 그러면 미국의 고용시장은 미치도록 뜨겁고, 어, 이것 때문에 물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니까, 금리는 계속 하이엔 롱고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법도 한데, 뭐, 근데 그것, 그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뭐, 그, 3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좀, 좀, 뜯어보자. 뜯어보자. 다 표면적인 것 말고 좀 뜯어보자. 일단은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이제 한마디로 뽑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뽑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임금 상승이 늘 같이 늘어나겠죠. 시간당 임금 같은 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는 났어요. 늘어는 났는데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적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다른 거죠. 일자리가 미치듯이 많아졌다라는 것만 보면 어, 이거는 고금리를 계속 더 금리 인상 계속 더 가야 된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야 된다. 그게 될수 있는데 그게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일자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자는 거예요. 어. 일단은 그러면 세부 직업도 여러 개니까 그냥 5 1만 개가 똑같은 직업은 아니니까 업종별로 좀 뜯어보면 뭐 웬만한 직업군들은 이제 그뭐 구글 개발자 같은 I T를 제외하고는 다 늘어났습니다. 다 늘어났고 뭐그뭐 그뭐 유틸리티하고 정보산업 그러니까 I T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그래, 그런데도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게 레저예요. 레저나 뭐 교육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접객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응대하고, 어, 사람들을 좀 응대하고, 뭐 이런, 근데 사실 그렇게 높은 임금의 일자리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임금 상승이 오히려 둔화됐다는 거는, 저임금 그 일자리가, 일자리 상승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저 적객만 보더라도 전체 민간 일자리가 이번에 증가한 거 말고 전체 미국의 일자리 중에서 레저나 적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적객이 대표적인 서빙이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31% 정도, 그 직업의 3분의 1 정도로 차지한다. 근데 이것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뜨악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근데 임금은 전월 대비 0.3%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4.4% 올랐어요. 이거는 이게 코로나로 인플레이션이 폭발을 본격적으로 했던 21년 8월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타고 굉장히 스티키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가장 적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요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연준이 뭐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이, 어, 이, FOMC 인정을 해놓고 갑자기 또 긴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음. 전제는 있다. 어. 뭐냐? 이게 고용시장 좋은 게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 어, 증명이 돼야 돼요.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알수 없죠. 아직은 왜 일자리 증가가 최근에 다시 늘었기 때문에 다시 늘었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직 그건 아니다 아직 그건 아니라서 연준도 지금 크게 점을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또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감속한다고 했지 이번 달에 중단한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한번 추가 정도의 여지는 들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윌리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뭐 심지어 수년간 긴축적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5%까지 올려놓고 뭐 5%를 몇 년간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가도 내려가니까 그 긴축적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물가가 5%인데 뭐 긴, 어, 금리는 5.2%로 해서 뭐 20pp 정도는 어, 긴축적 상황을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물가가 3%로 내려오면 금리는 3.2%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똑같이 물가보다 금리가 20pp 높은 그 상황인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수년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살벌한 소리도 이제 윌리엄스 어, 뭐, 부의장이 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좀 여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잭슨홀때처럼 무슨 작심해가지고 그냥 아예 레벨업을 하기에는 연준도 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번 데이터는 왜곡이 많고 그리고 전년 데이, 월 데이터하고 연속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에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은 뭐,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미국의 경기가 막 완전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아직 어려워요. 아직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그 그 ISM 서비스업 지수도 12월에 빠졌다가 1월달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뭐. 다칸 법을 때도 침체 진입하기 전에 52위에는 있 있었어요. 있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아, 그냥 뭐 무조건 이제 미국 경기도 반등한다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대기업만 보지만 소기업들 약간 지수가 굉장히 좀낮아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낮아졌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 자영업자, 들이 코로나 지나면 좋을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막막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 지나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 벗고 좀 움직일만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은 어 이제 약간 저항을 하고 비용은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렇다고 지금은 뭐 코로나 대처럼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분들도 아마 심리 상태가 코로나로 막 여섯 시 아홉 시문 닫을 때 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지금 낙관 지수는 굉장히, 어, 코로나 위기, 에, 그, 2020년 3월보다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당연히 기업들은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이거를 어떻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인데,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요즘 뭐그 우리 우리래,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당 대표를 뽑는데 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그그다루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연준의 바핵관이 있죠. 어 바이든 핵심 관리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그 바핵관이 있어 누구겠어요 여기? 여기 있죠 이제 브레이너드 어 부의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그리고 파월은 음 브레이너드 때문에 좀더 정치적인 행동을 취했다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브레이너드는 이제 뭐그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 민주당과 어 백악관하고 가장 교감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브레이너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는 사실상 바이든의 에, 에, 마음과 똑같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월 고용 가지고 두, 두파라고 하기 좀 웃긴데, 그게 좀 나눠졌어요. 이게 뭐겠, 뭐겠습니까? 첫 번째, 파월과 이제 매파들은 대부분 어떤 스탠스냐면, 그거죠. 어, 일단 그이 강한 노동시장이 임금상승을 견인하고, 그 임금상승이 수요를 계속 떠받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어,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어, 상승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들어왔던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고용이 이렇게 강하니까 인할 수 없고 더, 어, 인상을 해야 되고, 어, 그럼 인상 때문에 당연히 경기는 작살이 날 것이고. 그런데, 경기가 자살이 나도 고용못 버티기 때문에 그 이날로 빨리 못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있고 근데 저는 브레인어드의 생각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 저는 좀 그런 쪽이에요. 그럼 브레인어드가 무슨 생각이냐라고 하면 그 이번에 이 물가가 이게 글로벌하게 터져버린 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물가가 좀 장난 아니긴 하죠. 어, 장난 아니합니다. 긴뭐 최근에 이제 서울에 그 택시비 천원 올랐죠. 천원 올라가지고 뭐천 원만 오르면 땡인데 기본 요금이 천 원에 오른 것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타 보면 한 30%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할증 때 타면 이제 작살 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할증 때안 타게 그냥 안 타는 것이죠. 일찍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술집이 직격탄을 맞고 어. 차근면안 되니까 <웃음> 예전에 젊을 때야 차근기면첫차 때까지 마시고 했는데 <웃음> 이젠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 택시 기사들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택시를 안타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처음에 이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수입이 줄었다는 이제 보도하고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증언도 있는데 그 그걸 알았던 언론이 왜 소득도 성장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죠 택시비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타겠지만 처음엔 어떻게 해요? 16,000원 내고 내가 다리던 길이 탔더니 2 2 0 0원이 나와요. 그럼 다음부터는 웬만하면안 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강제로 올린 것도 아니고 다 올라가니까 같이 올린 건데도 저항이 나와서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 역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소득 성장은 그냥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만 임금만 끌어올려 놔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아, 그러면은, 이번에 택시 요금 올려가지고 택시 기사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인상, 주도 성장 안 나왔잖아요. 예 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소득,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도 왜그 얘기를 안 했을까?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 고용주들이 웬만하면 고용을 안 하려고 갈 거라는 거. 우리가 택시비 올려가지고 택시를 안 타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건데.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 지금 와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까 라고 잠깐의 멸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는 브레이너드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1월 고용지표를 보시면 어, 1월 고용지표를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 많이 늘었습니다. 서프라이즈하게 네. 근데 재밌는 건 임금 상승은 21년 8월 이후로 최고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 이거 쉽게 설명하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미국도 이제 물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옛날 같지 않고 하니까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는 이렇게 뽑으려는 사람이, 일하려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 그러면, 어, 뭐, 저기는 월급 300 준다는데, 여기 320주시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상력이 높아져가지고, 임금이 빠르게 빠르게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뭐 고용주하고 딜을 해가지고 임금을 높이고 자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그냥 일자리가 있으면 그냥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일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워고 근데 능거에 비해서 임금 상승은 별로 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힘들다는 겁니다. 저소득층들은 물가 상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 그 고용주한테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저, 시급 더 높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법도 한데, 일단은 이라고 본다는 거지.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냐면 이번 물가 상승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물가 상승이 왔는데, 이게 임금이 올라와서 오는 거냐. 브레이너드 주장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자꾸 임금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보죠. 우리 인플레이션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임금상승 때문이었냐? 아니잖아요. 임금상승은 뒤에 나온 거잖아. 우리 인플레이션 처음 터졌을 때 주로 뭐 우리 강의에서도 무슨 얘기했어요? 뭐 니켈 가격이 얼마고 뭐 유가가 얼마고 전부 다 원자재 관련 얘기했었어요. 어, 그리고 작년 2월에 뭐, 쿨 전쟁 터져가지고, 뭐, 유가 터지고, 천연가스 터지고, 어느 나라가, 임금이 폭발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온 나라가 없어. 그잖아요. 렇 네. 출, 그러니까, 출발이 인플, 어, 임금상승이 아닌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어. 물론, 임금상승이 없다고도 얘기를 안 해요. 어. 없다고도 얘기를 안 하는데, 모든 원인이, 예, 임금상승 하나로 그냥 다, 그런 건 아니다. 공급 문제가 절반 정도는 분명히 됐고 그 외의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됐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온 게 임금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그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물가를 낮추는데 고용시장을 그렇게까지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 원인,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핫하게 만들 것 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치 물가 때문에 고의로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이거는 억울할 수 있다. 고용시장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응. 내 때문에 오른 게 아닌데. 왜날 자꾸 내가 죽어야 물가가 잡힌다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브레이너드하고 저의 생각이 틀리려고 하면 이번에 일자리 늘어나는 게 오늘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 나거든요. 연속 실업, 뭐이게 나올 거긴 한데, 뭐 계속 고용이 강한 게 나오면, 임금상승은 거에 맞춰서 고용이 강해지는 것만큼 똑같이 강, 같이 상승을 해야지. 근데 반대잖아요. 임금상승은 상승하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고, 나 고용은 오히려 덜, 올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예, 그러니, 굳이, 그 금리 인상, 뭐 인하 뭐 이런 거할 때, 고용시장을 꼭 그렇게, 예, 냉각시키는 거를 꼭첫 번째 요소로 둘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한, 어, 브레이너드가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동감합니다. 아. 그리고 이 말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너드는 바핵까지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핵심 관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연준한테 파인 보낸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재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기의 3년 차에 물가 좀 잡겠다고 모든 것을 작살내는 연준 의장을 용인할 배각가는 없다. 아 그러니까 브레인더도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 파월도 뭐라고 합니까? 고용 시장이 냉각되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이번에 그. FMC 이후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발언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FMC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고용 시장 냉각이라는 목표는 거의 지워지고 있고 브레너드는 거기다 더 확인 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는 뭐 고용 시장 좋은 거는 어, 엄밀히 말하면 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제 더 이상, 음, 뭐, 고용시장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설득력을 좀 잃어갖고, 어느 순간 연준이 고용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봅니다.